한 손에는 램프를 들고 있고 자, 썰매를 끌고 있는 모습으로 완성! 오! 저는 여기서 보드를 타고 있 과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BT21 유니버스타 자, 네 번째 피규어팩이죠 랜덤 피규어팩인데 출시하자마자 그날에 바로 샀어요 샀는데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언박싱이나 하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이지만 전 모든 캐릭터가 다나오기를 바라면서 7개만 딱 샀어요 7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반 어, 껍데기에 들어있겠죠?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시면은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아 이제 각 캐릭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 여기 보니까 시크릿 아이템이 있네 시크릿 아이템 첫번째 거는 과연 누가 나올 것인가 RJ 어이 생각보다 큰데? 헐와 <웃음> 엄청 귀엽네 아 여기 관절이 다 움직입니다 이게 다 움직여요 안녕하세요 r j 이 그래서 이렇게 안을수 있게 네. 못 앉나?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쓸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웠어요 일단 자 이게 썰매도 있는데 와,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램프 램프 진짜 귀엽죠? 되게 잘 만들었어 색깔도 이쁘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게 눈사람이 반 모양이네요 반반반 반. 반 얼굴을 한 눈사람 한 손에는 램프를 들고 있고 그리고 다른 손에는 썰매를 끌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여기 스탠드네요. 이게. 스탠드로 이렇게 세우면 은 완성. 완성입니다. 이쪽이 있어. 아, 잠깐만. 제가 얼마 전에 사온 엄청나게 이쁜 호랑불이 있는데 그거 한번 켜고 오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진짜 이쁘죠? 여기 따뜻하게 있으랄 말제이 자, 지금 여기 딱 봐도 보이죠? 빨간 머리 누가 봐도 타타다 어자 보시면은 타타는 아이템이 되게 부수적인 아이템이 되게 많네요 보시면 타타 진짜 크고 정교하고 되게 예뻐요 색깔도 되게 예쁘고 여기 옷 입은 거 보세요 엄청 귀엽죠? 바지도 청바지로 입고 있네요 머리는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움직이네요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모자 와 모자 <웃음> 진짜 너무 귀엽다 모자를 한번 씌워볼까요? 모자가 여기 딱 들어맞아요 잉어 낚시를 하는 컨셉으로 나와서 여기 얼음판 여기 의자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귀여운 물고기들도 두 마리나 들어있어요 붕어빵 먹고 싶네 그리고 이 <웃음> 낚싯대 이거 정교한 거봐 보시면은 후크도 다 정교하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뭐라 그래죠 돌리는 레버 레버가 하트예요 타타 거여서 지워줍니다 오른손잡이일테니까 오른손에 여기를 안치고 싶은데 다리가 다리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자그 다음은 단커 그다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음? 망 나왔어요 망어 지금까지 운이 좋아 딱세 개? 세 개? 어 그리고 여기 스티커가 있네요. 망은 특이하게. 자 우선 망은 망도 진짜 퀄리티 진짜 너무 귀엽다. 옷 입은 거 보세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드가 있어요. 보드, 보드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보드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분홍색 보드복 진짜 귀엽죠. 그리고 어 엄마. 머리가 완전 돌아가네. 요거는 이제 눈이죠. 눈이 쌓인 더미를 표현한 것 같고, 이건 안전빠네요. 안전대. 스티커를 안전대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안전대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이거는 망치인데, 망치가 아니라 고프로. 고프로예요 고프로. 망치가 아니라 망치가 왜 나와? 자, 고프로인데, 귀여운 망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뭐냐? 이게 왜 여기 스티커가 있냐? 여기 앞에 카메라잖아요. 그죠? 카메라 앞에 렌즈고 망이 이렇게 들고 어이씨, 망이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카메라, 자기 얼굴을.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자기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와, 이 디테일 어메이징 하죠? 모두 스티커도 붙여줍니다. 이 보드를 타고 있는 망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게 여기서 이제 보드를 타면은 슉! 오 너는 여기서 보드를 타고 있으렴. 자 다음 자 다음은 과연 제발 제발 야야 치미 야, 야 좋아 지금까지 치미 겹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자 먼저 치미는 머리는 네이 정도로 돌아가네요. 머리는 이 정도로 돌아가고 이것도 이렇게 튀어나와서 진짜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바지도 이렇게 귀여운 부츠를 입고 그리고, 그리고 고글이 있어요. 치이 귀여운 고... <웃음> 글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고글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치이 야, 이거 너무 귀엽잖아. 오브를 이렇게 씌워주고 여기 에타 내려오니까 눈이 옆으로 샥 되는 거죠. 아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치이야자 다음은 과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뭐지 누구야? 다른 애 같아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깠는데 다섯 개 다. 다른 캐릭터가 나왔어요. 이런 행운이. 자, 일단은 쿠키. 동일하게 이 정도 들어가고, 팔 움직이고, 팔 움직이죠? 가방을 보면은 연료. 대박이야. 가방 열려. 일단 가방에 한 개체를 하나를 넣어주시, 넣어주시도록 합니다. 오케이.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렇게 볼. 볼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딱히 금을 망 꼴대죠. 귀여운 스케이트화 신발이 있네요. 신발도 왼쪽 오른쪽에 둘다 있어서 심지어 여기 써 있어. 레프트라이트자 신발을 신자. 자 이제 두개 남았어요. 지금까지 누구 누구 안 나왔? 지금까지 누구 누구 안 나왔죠? 코야랑 슈키.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나왔으면 좋겠다. 아... 쿠키가 나왔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나왔는데 당연히 하나는 중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쿠키. 자, 마지막 하나. 개인적으로 나는... 아, 둘다 너무 귀엽네.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자, 코야 아니면 슈키 나오길 바라면서. 자, 오픈! 보세요. 헉. 타타다 타타. 아쉽게도 타타가 나왔습니다. 뭐. 저도 근데 당연히 겹칠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초반에 너무 하나도 안 겹치고 잘 나와서 너무 갔어가지고 좀 욕심이 생겼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나중에 코야아랑 슈키를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너무 갖고 싶은데 풀세트로 맞추고 싶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RJ가 산매를 끌고 있고요 타탄 낚시를 하고 있고 방은 보드를타고 시키는 썰매를 타고 쿠키는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총 5개의 피규어를 모았고요. 다음에 시키랑 코야도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